아, 합니다 솔랭이에요, 저는. 전 주아 안 해요. 회장님이 오셔도 안 해요. 아씨 아이. 개선 넘네, 진짜. 선 오지게 넘네, 진짜. 너무 넘었지. 공소이를안 찍어? 클랩 앞에서? 이자식아. <웃음> 어 진짜, 이거는, 이거는 진짜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, 이거는. 이거 참았으면 클레드 접어야 돼 진짜 빡드 오케이 아프지 아프지 그러니까 청춘인 거야 많이 아프지? 많이 아플거야 오오오 오오 뭐야 살고 는야 안돼 정글 차이 정글 차이나? 야 근데 나 마저 없는데 이정도 한거면 거의 선방 인정? 아구강시자피좀 많이 차네 풍화 안녕 너 근데 슬로안 빡세잖아 또 호응 안 되잖아 어차피 미드 갔네요 대포 못 먹잖아 이렇게 지르면 지루, 어쩔건데 손타 치면 어쩔건데 라인 타는거 어쩔건데 <웃음> 내 시턴이 죽죠? 그니까 러 살리는 거고. 근데 라인 망했죠? 블라디. 여기서 그냥 서 있으면 돼요. 난 경험치만 먹고, 너는 아무것도 못먹고 그러다가 오면은? 죽고. 깔끔하죠? 이게 1레벨에 2, 2레벨 먼저 찍고 그 2스킬 e 찍은 게 말이 안 돼, 진짜. 여름철 다 지났는데 모기가 설치 지금 시간이 아니잖아요, 솔직하게. 진짜 선 너무 넘었어, 인간적으로. 뭐 왔니? 안 왔으면 죽는다. 안 왔으면 다음 턴에 죽일까? 정말 있긴 한데. <목소리> This is salvo. This is s a l 이게 뭐람?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냐? <웃음> 아니, 너무 잘 되는데? 근데 파, 평캠 몇 번을 하긴 했는데, 그냥 너무 스킬 잘 맞아주는데, 잘 맞추는 건가? 내가 레드 땡큐 <웃음> 털고 나서 알려주기. 거이, 거이, 거이, 거이. 이미 먹었다이 아, 까비 둘. 소이 너이 웅덩이 쿨이죠 레드 있어요 아 근데 플래시 빠지네 그럼 플래시가 쿨이죠 다음 턴에 평타만 섞어도 지금은 질교 이득이라서 어디 수면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여기 사일러스 있는 것 같은데 <웃음> 아까 저기 바위계 있었긴 했거든 조이랑 같이 풀 쓴건가 안 굳어지네 <웃음> 기다립시다 이런거 굳이 밀 필요 없어요 천천히 밀어서 다이브 치면 죽어. 아까 플래시 빠졌지. 또템 차이 엄청나죠. 게다가, 레드도 마침, 이거 박을 찌면은 끝나. 점화도 막 오고. 응. 궁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, 사이드 위쪽이네. 근데. 저건 좀 거슬리는데. 오픈인가? 아, 저기 아래 갔네요. 오픈이네. 일단 가볍게 1승. 간다! 뿅! 아! 한테는 뭐해? 아한 대만 좀 맞아주지. 한대 맞아주면 살았는데. 이 g 깔끔하게 초판 캐리. 전용 전용 맛집. 플래시 이렇게 빠지면 바로 들어오나? 궁금했으면 주 플래시 빠져야지 뭐. 야, 그걸 걸러 왜 끌어 <웃음> 못 잡을 텐데. 아, 나이스. 잡나? 야, 이거, 이러면은? 700원. 와, 야, 첫기환에 이거, 티하면 나오겠는데? 못해도, 노랑신. 어, 아, W네? 이러면, W가 빠졌죠? 평탄대가서툭 치고, 떼방패 벗겨졌고, 무빙, 아, 클레드 안다, 이 사람. 무빙 하는 거 봐. 클레드 알아. 무빙 하는 거딱 보니까 큐 피하려는 무빙이잖아요, 딱 봐도. <웃음> 뭐찍었을려나큐찍었을려나피 없어서. 케 오빠. 어? 이거 선대씨 쓰면 안 되죠? 매네기장 이건 3렙 찍고 또회 타고 앵기면은 또 한번 해보자. 안행기네 이게 레넥이 먼저 클레드 상대로 대시 지르면 안 돼. 좀 먹어둬야 되는데, 이런 거. 한 마리 더. 한 마리만 더 먹으면 된다. 그럼 절대 안 죽어. 됐어야지. 절대 안 죽어요. 40이라서 W 찍고 다 때리면은 100이야. 최대한 괴롭혀주다 갈까? 야. 롤 특. 말 많으면, 게임 산으로 가.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엔터키 제거함 이따 보소 우리 예민한 것 같으니까 파이크 형이 돌려서 얘기를 합시다 좀돌린건지난 모르겠지만 <웃음> 너무 직설적이었나? 이거 대교 당하면 은 손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때는 뼈방패만 슬쩍 Q 맞춰서 벗긴 다음에 못 맞췄으면 튀어야 돼요 레넥톤턴이야 뼈방패 벗겨야 대교가 무조건 이득이 되거든 못 벗기면은 최소 반반이에요 최대 반반이에요 아 근데 대포가 대포가 좀아아어 앞뒤 있었어 라인 좀 정리해줘 켜서 내꺼 연기가 좀 어설퍼는데 들어와줬네 고마워라 얼얼 어어어어어어 오우 좀맞었다 좀 근데 근데 이거 되나? 다 죽었는데 어우야 야스 야스 정점 파이크 헤이 정점 파이크 아 그래도 하나 죽었네 하나 잡고 너 죽었네 어 스톱 빠졌어요 어대신 먼저 썼어요 근데 못 맞췄어요 그면 평타 만이라도 쭈 링크이리 오지 못해 아 선대시 안됩니다 6렙 근데 점화 들고 있어서 질라나 내가 안될 것 같은데 아이거겠 못해 아 까비 뼈방피 없고요 스턴대시 다 빠졌죠 지금이다 이 자식아 어디 스턴을 먼저 빼 공도 없으면서. 아어가죽 우리 어머니 선물로 드릴까요? 이번 추석. 너무 찢어버렸네, 근데. 음, 음. 야 나이스. 야, 포탑도 한대안 맞아. 야, 말도 안 돼, 지금 게임이. 이거 이렇게 깊은 곳에서 큐 쓰고 나왔는데. 포탑도 안 맞는다? 어서오세요, 반갑습니다. 이 정도면 완벽하게 상대한다고요? 멘탈 나간 것 같아, 내가 볼 때. 뭐 가지? 돈이 애매하네? 내가 돈이 애매할 땐 항상 뭐라고 했어 거드라부터 올리세요 형들 알았죠? 돈이 애매하면 왜냐면 지금 투도랑 갔기 때문에 핑어 한칸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풀템이잖아 벌써 거들라안 가면은 이거 템 어느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클레드 된당에서 아트 연스판다고 해요 아마 아트가 손에 안 잡힐 텐데 음 클레드의 이 손맛을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어, 열심히 해보십시오 전 항상 응원합니다 갑자기 꼬장질 좀 해보고 싶어졌는데 갑자기 시야의 미학 지금 딱 여기까지 보이거든 여기 여기까지 됐어 출발 대시 쓰면 대시 쓰겠죠? 못 맞추죠 다들 윗무빙하네 보면은 아씨 거기에 공 쓰면 내가 한번더 해야 되잖아 다들 사일러스가 대시 쓰고 윗무빙을 하네 이거 좀 약간 메모해둬야겠다. 위쪽으로 좀 큐를 써야 될것 같은데?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거든. 어제도 그러더라고. 얍. 아! 아! 너무 고수. 이 사람도 멘탈 나간 것 같은데? 어허, 멘탈 나간 것 같은데? 어! 모르고 나도 플래시 있어! 이러면서 약간 손 넣은 것 같은데? 안 움직이더라. 좀 드실래요? 일부러 눈앞에서 먹기. 이러면 더 화가 날 거야, 아마. 이씨 저놈 우리 정글 먹고있어 이러고 있겠지? 어림없지 아아 아아 뭐해 아아 원검어 아, 아. 아아 잘못했어 아데저 큰게 안맞네 라인전 만족스럽고 아래도 되게 무난하게 이겨서 게임은 15분 서렌이 나올 것 같은데 레넥 한번만 더 잡고 싶거든 솔직히 약간, 지금 공포를 심어 둬야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절대 라인전을 자신있게 할수가 없게끔 만들어놔야 돼요. 어서 오세요. 아니만, 아, 가만. 아, <웃음> 나이스, GG. 잘 돼요? 오케이. 게임 무난하지? 어때? 이게 살보시클레드 나 살보 돌아왔다